한 칩밥을 먹는 게 맞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광어는 앞에 일단 1번, 2번이 광어. 강원. 광어는 마찬가지고요, 면허랑. 그 다음에 5번까지.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초밥을 먹으러 왔는데 구독자님이 제보해 주신 그런 새로운 초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무제스시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내돈내산이고요 협찬받은 곳이 아닙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픈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방문시간은 2시 30분 좀 점심시간 지난 시간으로 붐비지 않는 시간으로 왔는데 그래도 손님이 아직 남아 계셨네요 이제 메뉴판을 좀 보게 되면은 초밥은 세 종류가 있어요. 15,000원짜리부터 18,000원, 22,000원 그리고 이제 우동 세트 같은 게 있고 이제 튀김 종류가 있고 이제 무제 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마카세처럼 이렇게 주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단품 메뉴가 있었고요. 또 뒷면을 보면 주류 들이 나오는데 주류는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주류로 세팅되어 있고 또이 메뉴판에 보면 초새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손질하고 준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판초밥집이니까 판초밥을 먹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메뉴 조금 궁금한게 있었고 정식을 조금 물어봤어요 정식이요? 네. 정식은 이제 사시미 한산 네. 그냥 딱잘라가지기스소시 하면은 사시미는 여러 피스, 초과크의 여러 피스. 음. 그 다음에 튀김은 그냥 일반 볶아 아니고 아기튀김 같은 거 나오고요. 음, 어. 그리고 그때 요리는 뭐 구이가 나왔을때 있는데 거의 다 어지간하면은 조림이나 술찜 같은 걸로 해드려요. 어, 그게 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장국은 저희가 따로 없고요. 그냥 생으로 네. 따로 닦아볼게요. 아. 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차이는 여기서 아 그냥 가지수랑 가지수 네, 가지수랑 그다음에 종류 차이 종류 차이 지금 뭐 여기는 조금 잘라가지고 이제 네. 튀김하나 이제 뒤에 요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저기 앞에서 시거나하시면은 제가 중간중간 음. 계속 이렇게 그냥 김치해서 그 위에 그냥 내기를 올려드리고 아, 네. 뭐 전복빵 써지고 그런 아. 식으로 때문에 뭐 네, 그런 음. 차이예요. 음, 네. 일단은 네, 스시 A 하고 스시 C 하고 네. 저희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조리가 바로 들어갔고요. 이 초밥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이게 셰프님이 손이 크시거든요. 근데 손이 꽉찰 정도로 초밥 크기는 괜찮은 크기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생선 종류가 그때 그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판초밥 A 이게 1 5 0 0 0 원짜리 이제 열 피스짜리이고요. 지금 초밥 열 피스에 이제 계란 두개 그리고 이제 우동인데 우동 양이 상당합니다. 구성은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초밥식 22,000원 짜리 가장 비싼 거를 한번 시켜봤고요 이제 12피스 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a 하고 다른 점은 좀 다른 종류의 생선이 좀 올라가고 개수가 두개더 많은 거 그리고 나머지 뭐 계란이나 이제 우동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그런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프님한테 이제 종류를 조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0번이 아카미 따로 집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아마에디, 12번이 아나곤. 광어는 음. 마찬가지구랑그 다음에 5번까지 스키샵치까지 마지막이고요그 다음에 6번 초대우,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일랑동일라고요그 그, 음. 다음에 여기는 갑오징어 위에 이제 개우소스로 된거고요그 다음에 직방어 청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음. 네. 아, 저희가 계란초밥을 따로 안 해요. 그래서 계란초밥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제가 그냥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기억날려고 어. 아, 네. 네. <웃음> <번만 드신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이틀 숙성된 광어초밥이에요. 근데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을 하니까 이 초밥하고 이잘 어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이제 요 이제 하루 정도 지난 하루 정도 되는 이 광어는 식감이 조금 살아 있죠. 요 근데 요것도 맛이 괜찮았어요. 광어 초밥은 기본 이상은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어니까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뱃살하고 등살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이 망고 소스가 달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개인적인 뭐 취향이나 기호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맛이 살짝 아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어떤 케이퍼나 양파 같은 거 이런 게 올린 게더 좋았지 않을까 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 이제 새끼 참치예요. 기본적으로 새끼 참치가 이제 산미가 좀 있죠 뭐 특별한 다른 맛보다는 그런 산미가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물컹한 그런 느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대이 날이 이제 태풍 불기 바로 올라오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살짝 저한테는 조금 비렸습니다. 근데 아마 물건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오게 되면 이것도 아주 충분히 아주 맛있는 그런 특별한 초밥이 될것 같아요. 손질이 아주 깔끔하고 어, 아주 맛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동인데 아, 우동면이 굉장히 탱탱하고요. 어, 인위적이지 않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건 그 갑오징어인데 이제 성게소로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갑오징어 초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제빵어인데, 아, 이거 제빵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제빵어, 이 초밥하고 어우러지는 게, 아, 이거 정말 좋아요. 시즌 지나가기 전에 제빵어 한번 사 먹어야 되나,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 갑오징어하고 게우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게우 소스가 살짝 비린 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아내가 좀안 먹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입맛이 거고 제가 맛있다고 근데 재료는 신선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게우 소스 약간 비린 맛을 조금 잡으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초밥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저는 참돔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생선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생 초밥도 굉장히 크죠. 어 이게 아주 입에 꽉 차는 그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참돔 맛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카와 이제 껍질 살짝 데쳤잖아요. 아 이거 넣 완전 강추하는 그런 초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치 속살 이거를 이제 직해 한 건데 이것도 맛이 좋아요. 지금 이제 뒷 부분에서 먹었던 제빵어 참돔 그리고 이제 참치 속살 요 이거 완전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요 계란 요거 다코야키 기계에서 이렇게 해서 익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이 좀 달달하면서 감칠맛이 확 올라와요. 이거 너무 맛있게. 어, 먹었거든요. 두 개만 있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까이서 조금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귀엽게 생겼죠. 네, 계란초밥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동 요거 다 먹으면요. 어, 정말 배불러요. 아내도 이거 우동이 정말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새우 초밥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3 어, 이제 세 마리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이제 초밥 크기가 괜찮습니다. 단새우도 신선하고 달달하니 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어, 어, 붕장어. 네 이제 불맛 토치로 살짝 해 가지고 이제 불맛을 냈는데 이게 인물감 없이 아주 맛있고 그 불향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먹었던 제빵어 참돔 그리고 참치 속살 직회한 거 그리고 이제 단새우 어, 장어 어 이게 이 디딜 라인이 아주 맛이 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15,000원 짜리 10피스 짜리인데 개수하고 생선 종류 뭐 그리고 소스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좀 다른 구성인데, 15,000원짜리 초밥을 먹는 게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 도 좋지 않나 싶어요. 22,000원짜리는 밥의 개수가 조금 더 많고, 생선 종류가 좀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초밥 A가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두툼한 생선, 그리고 초밥 크기도 이제 크고요. 그래서, 22,000원짜리하고 좀 비교해보면 그냥 15,000원짜리 먹어도 충분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성비 괜찮은 초밥집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